한 걸음 두 걸음 집으로 가는 길은 멀기도 말다 마을버스 끊긴 길술 먹고 걸어가 내 걸음 내 걸음 집으로 가는 길은 멀기도 멀다 혼자 가는 이길 끝에 도착하면내방 하나 그 방에 누구 하나 기다렸으면 오늘 같은 날엔 꼭 잠긴 내방 앞에 우리 엄마 물김치 실어서 보낸 우체국 택배 기다리고 있으면 좋겠다 스물아홉 The m o o 한 걸음 두 걸음 걷자 내 방까지 걷자 날 기다리는 내 방까지